집에서 태어났어? 집에서 태어났냐고? 응.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병원에서 태어나기도 하지. 아니 응, 근데 배도 차에서도. 어 또. 차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아빠가 치아를 주면 나안 먹으면 안 돼? 이거 할머니가 만든 거야 외할머니가 외할머니표 시금치야. 먹어. 엄마가 만든 거랑 틀려. 깜짝 놀래지 마 먹고. 엄마. 아, 잠깐만 언니한테. 어. 엄마. 맞아요, 열와맞개는모았어 크타클래스. 박스 밖에 있는 케이스는 어디에 있요 정답을 어봐요세장 밖에 있는 새는 어느 것인가요? 정답. 뭐안래에 있는 양바은 어느 것일까요? 오. 안 있어요. 맞아요. 화자표 누르는 건데? 응? 화자표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음, 와. 이제 잘시간이네요잘 자요. 우리 잘 자는 거 아닌데. <웃음> 우리 궁금는 이렇게 잘려갔어 음. 오너 짝수 원수 몰랐었잖아. 짝수 원수 몰랐었잖아. 아니야. 콜수는 응. 숫자에 짝이 없는 거고. 어 맞아. 짝수는 숫자에 짝이 응. 있는 거야. 3레벨을 다 배우면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웃음> 아아! 너무 좋아! 하 내가 이거 가응못하을 창을 못 받으면 어떻게 못하 창을 못 받는 거야? 네가 뭐라고? 못하면 창을 여길 못 받으면 클래식클래식에서 창을 못 받으면? 아, 돼. 어, 아하 아 뭐냐 새로 디자인한 장갑을 껴볼까요? 음, 아저씨, 위에 장갑이 짝짝이에요. 우리 같이 생각해봐요. 이 장갑은 어떤 장갑하고 짝이 맞을까요? 짝이 맞는 양말을 찾아 연결해 보세요. 그렇지? 옳지. 색깔별로. 색깔별로 나눠요. 그럼 나중에 물건 찾기도 편할 거예요. 빨간끼리, 노란끼리 파란끼리. 만약 십사가 짝수잖아. 응. 그럼서 십사잖아. 십사도 짝수야. 응. 음. 왜냐면 이만 붙은 거지. 뒤에도 사가 있잖아. 응, 음. 맞아, 맞아. 4. 맞아 아, 똑같은 뒤에 있는 거랑 응. 똑같은 16 이런 게 열둘 12? 열둘은? 짝수 어 맞아 <웃음> 쉽지? 응 그래 생각보다 쉽 음? 음. 옳지 <웃음> <웃음> 잘했어 내가 원래 이거 배워 했는데. 뭐하는 건데 노는 거 같아. 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 와! 너더 빨라진 거 알지, 혜리야 응? 아까보다 더 빨리 찾아놨어. 너무 너무 쉬워. <웃음> 왜냐면 <웃음> 어. 그 한개만 찾고 음. 그, 그, 그 뒤에 그 많은 숫자만 찾으면 그거를만 누면 이번에는 2개날로운이 있네요 너 쉽다며? 야. 아직 아직 많이 연습해야겠다. 힌트. 나의 힌트. 나의 힌트. 나의 힌트. 나의 힌트.